자 그렇다면 실제 미분양 할인 판매로 구입했는 분들은 수지 맞은 것이고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는 여러분은 한평생 복받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에 현재 다양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거 뭐제 상식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주변 지인들의 얘기도 듣고 실제 뭐 아파트 폭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하는 아파트 가격 마찬가지 거래가 일부 조금씩은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 입주 전인 분양된 아파트들도 마이너스 피가 아니라 플러스 피 2,000, 3 0 0 0에 일부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계자들 얘기를 직접 들어보거나 실제 분양권을 팔아 분는 부동산 얘기를 들어봐도 그 정도로 바닥으로 지금 내리쳐서 거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 2, 3천 정도의 피가 형성이 돼서 거래가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미분양 할인 판매로 구입했는 분들은 수지 맞은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시행사나 건축 관련 쪽에 있는 분이나 아니면 아파트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계속해서 미분양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곧 터질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현재 미분양으로 10%, 20% 분양되는 아파트들 그런 아파트들은 어차피 LH에서 구입을 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대부분 팔 것이다. 지금 분양률이 10%에서 20%뿐이 안되죠. 기본적으로 10%에서 20%뿐이 분양이 안되는 상황에서 지금 일반적으로 공식적으로 할인 판매하는 아파트들이 10%에서 20%, 25% 할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수분양자들 마찬가지 동일하게 소급 적용을 시켜서 할인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분양이 안되는데 기존에 분양을 했던 아파트들은 지금 프리미엄이 2-3천만원 붙어서 거래가 되고 있답니다. 차 마이너리 합니다. 그리고 실제 마찬가지 거래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은뭐 아직까지 캔슬 났는 것들도 없어요. 여기 일부 20년 8월에 달 캔슬이 났고 근자에는 또 거래도 많이 안되지만 캔슬난게 없이 로얄청 위주로 일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시행사나 아파트 관계자의 얘기를 들으면 무조건 아파트 폭락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계속 구입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분양권을 판매하고 있는 부동산에서도 실제 거래를 했다고도 얘기를 하고 2, 3천 정도는 붙어서 거래가 된다고도 얘기를 해요. 정말 대구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건지 아니면 제가 잘못 판단을 하고 있는지 헷갈릴 정도로 거래량이 일부 있습니다. 물론 인구도 240만 정도에 아파트도 어마어마하니까 일부 조금 거래가 되었는 게뭐 대단하냐 이라는데 저는 완전히 거래도 안될줄 알았죠. 그리고 옛날 기사를 보면 아시다시피 뉴스에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미친듯이 상승하는데도 대구 사람들이 계속 아파트를 구입하더라. 대구 사람들이 봉인 줄 아느냐. 아파트 분양가를 낮춰라. 이런 얘기의 뉴스들도 나왔어요. 그럼에도 그때 분위기는 에 계속해서 상승하는 부기능이었기 때문에 너도 나도 일반 주부들도 일반 2, 30대 사람들도 청약에 3, 4천만 원, 4, 5천만 원 있는 돈 없는 거 끌고 넣어서 분양을 하기는 했는데 분양을 그렇게 받고 나서 지금 후회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참 희한합니다. 그리고 시내 쪽에는 사실 매물이 또 많이 안 나오는 것도 있어요. 많이 안 나오는 것도 있고 하지만은 실제 마이너스 P 뭐 1억, 1억 5천 정도에서 구입하는 게 저는 현명하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직 마이너스 P 7, 8천 1억짜리는 시내권에서는 많이 안 나오고 있기도 하고 안 나오는 걸 둘째치고 그런 거래가 안 돼야 되는데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힐스테이트 동인센터를 마찬가지 가격이 한번 푹 하락을 했다가 다시 일부 거래가 되었는데 이런 거래들도 어떤 뭐 특정하게 아직까지는 취소가 없는데 장기간 가서 취소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눈에 확확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20년도 취소는 한번 했고요. 전체적인 걸 제가 이래 쭉 보고 현재 지금 이래 말씀을 드리지만 물론 세력들도 엄청나게 움직이고 단체들도 움직이고 있다는 내용들은 듣고는 있습니다만 생각 외로 엄청나게 폭락하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제 얘기가 틀리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분명히 하락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은 뭐 일반인들한테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뭐 시행사나 아파트 관계자들에게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폭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정도의 아주 폭락 느낌은 와닿지 않습니다. 물론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욕을 할 수도 있어요. 뭐 지금 현 입장에서 마이너스피 1억, 1억, 5천. 거다가 프리미엄까지 주고 사는 사람들은 뭐 1억이 아니라 2억, 3억을 손해보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데 자꾸 폭락한다고 얘기하고 떠들라 제끼면 뭐 좋아할 사람들은 없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크게 아직 매물이 시내권 쪽에 나오지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다른 쪽에 특별하게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제가 영상을 쭉 얘기 드렸을 때 동대구 쪽 그리고 달성군이나 달서구 쪽에는 매물이 일부 좀 나오고 있다는 것은 다 확인을 하셨죠. 야 이거 뭐 제가 자꾸 헷갈릴 정도로 뭐 주변 얘기도 하지만 은그 정도로 막 폭락하는 건 아니다. 일부 프리미엄까지 붙어서 거래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참 아이러니하네요. 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아파트 입주장에 있는 관계자들, 부동산들, 뭐 지인들 얘기를 저는 다 듣고 있는데 어디선가 딴 데서 거래가 되지, 실제 아파트 입구 쪽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에서는 그만큼 또 거래를 많이 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 어떤 세력의 농간인지, 아니면 진짜 뭐 인터넷만 보고 광고만 내놓으면 아파트 거래가 그렇게 잘 되는 것인지, 아, 헷갈립니다. 그리고 하지만 하락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기정사실인데, 중구나 아니면은 남구 쪽의 아파트들은 생각외로 그만큼 하락하지는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북구 쪽은 어차피 아파트가 퍼부 나왔기 때문에, 뭐 보셨다시피 매물이 뭐 200건, 300건 어마어마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 그런데 중구는 또 틀리다. 이게 뭐 대구가 얼마나 큰 도시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차이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아무튼 확실한 것은 뭐, 뭐 동구나 아니면 북구 쪽의 매물들은 어마어마하게 나와 있다. 그리고 실제 그만큼 뭐 거래가 그렇게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는 제가 듣고는 있습니다만 은뭐 중구라고 특별할 이유는 없는데 그렇다고 남구라고도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고 수성구도뭐 특별한 이유가 없지만 은 엄청나게 많이 매물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매물이 나왔는데 거래가 안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아무뭐 여기저기서 얘기를 듣다 보면 저도 헷갈리고 이 분야 할인판매 때문에 뭐 여기저기 전화 오다 보면 누가 누군지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렇다고 제가 뭐 정신을 어디 놔두고 다니지는 않는데 보시다시피 북구 쪽에는 그렇지만 중구 쪽에는 생각외로 그렇게 금매물들이 많이 쏟아지거나 엄청나게 하락해서 매물들은 나오고 있지 않다 그런데 저는 곧 하락해서 매물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 책임을 제가 지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그만큼 뛰다녀야 되고 저도 여러분들을 믿지 못하고 여러분들도 저를 믿지 못해요. 뭐 얼굴을 보고 안 보고도 필요 없습니다. 이런 데이터만 보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확실한 것은 현재 시행사나 아니면 아파트 건축 관계자 쪽의 모든 얘기들은 올 말에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PF나 아니면 경제적인 것, 모든 것. 뭐 소위 말해서 매물물량이라든지 모든 걸 토탈했을 때는 지금 시행사회나 아니면 아파트 관계자에서는 물량을 다 포기하고 40%, 50%라도 잔여 물량 정리를 하겠다는 게 일맥상통한 얘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계속해서 거래를 하고 있다. 프리미엄을 2, 3천만 원 주고도 거래를 하고 있다. 아이뭐 제가 심리학자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떤 심리에서 이렇게 구입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아무튼 결론은 이런 상황이라면 미분양 할인 판매로 3-40% 아파트를 구입하면 장땡이고 대길이다 그런 분들이 실질적인 수혜자들이다. 그리고 2-3천만원 프리미엄을 주고 샀는 분들은 똑똑하니까 알아서 판단해서 구입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넘겨서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제 유튜브나 영상을 보는 분들은 대부분 하락할 것이라는 거에 동요를 많이 하고 계시고 제가 만나고 있는 지인들의 아파트 관계자 쪽에 사람들도 마찬가지, 지금 금액을 더 내립니다 할인 분양을 30% 35%에다가 40% 45% 50%까지 내려서 지금 나머지 물량들 뭐 30개 50개 뭐 이런 것들 정리하겠다고 지금 저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50% 할인 분양도 했죠. 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내용이 좀 길어집니다 실제 뭐 시공사 시행사 서로 연대 보정을 쓰고 진행을 하고 그리고 오리지날 큰 시행사 나 시공사는 아파트 한 곳만 실제 부, 뭐 분양을 하는 것도 아니고 건설하는 을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팩트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재무제표 뭐 보시는 분들은 보시겠지만은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실제 미분양으로 남아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가 분양을 받고 나면은 실제 어 국세청에 조사를 다 받습니다. 의무적으로 조사를 다 받는데 거기다가 재무제표에 보면 실제 뭐 10개 남았다, 20개 남았다. 미분양이 재무제표에 다 남아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이게 공무원들 고가점수하고 동일하게 이자를 안 내고 놔두면 연체가 계속 발생하는 것 마냥 비슷하게 생각하면 그런데요. 아주 쉽게 설명을 한다면 계속해서 미분양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신한도에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또 돈이 필요한 부분은 자산운용사에서 실제 돈을 빌려와서 사용을 하면 돈 몇십억에 50% 지분을 달락하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일반인들한테 얘기를 해도 이해가 잘 못하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미분양이 뭐 20건 30건 남아있는 것을 깔끔하게 정리할락 하는 것이다. 뭐그 정도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 팩터는 물론 이런 물량들이 뭐 저한테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은 기존 할인 분양을 했는 것 제외하고 평균적으로 지금 여기 나오는 것들이 잔여 물량 남아 있는 것들이 얼마 남지 않았는 것들은 40% 50% 까지도 생각하고 있다 뭐 그래서 저는 올겨울 찬바람이 불 때부터 대구의 아파트 폭락은 건설사부터 시작될 것이다 소위 말해서 대도로를 건너지 않는 일반 도로 8m 6m 를 기준으로 현재 아파트가 3억 7천 여기 아파트가 4억 9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30평 기준으로 잡거나 33평 기준으로 잡는다. 그랬을 때 현재 아파트가 가격이 떨어져서 뭐 3억까지 거래가 되었다. 그렇다면 현재 4억 9천의 아파트가 3억 7천의 아파트가 3억이 되었다면 4억 9천의 아파트도 실제 4억까지 떨어져야 우리가 이 아파트를 구입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 말해서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가 똑같은 평수라면 실제 아파트가 급락을 해서 3억으로 떨어졌는데 굳이 4억 주고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세대수가 1000세대가 되었던 500세대가 되었던 비슷한 세대수에서 큰 상권을 지니지 않는 동일한 아파트의 브랜드 소위 말해서 1군 브랜드면 같은 1군 브랜드에서 기준을 잡고 이군상군의 하위 브랜드라면 하위 브랜드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하더라도 생각하더라도 실제 큰갭 차이는 많이 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일부 아파트가 하락을 해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당연히 옆에 있는 아파트도 같이 하락을 해서 거래를 하지 굳이 더 비싸게 아파트를 구입하지 않을 것이다 대체 물건이 충분히 바로 옆에 아파트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옆에 붙어있는 아파트나 실제 큰 도로를 끼고 상권을 자지우지, 않는, 자지우지 하지 않는 아파트라면 이런 상황에서는 가격이 내리발, 내려갈 수 밖에 없다. 지금 되는 형성되는 아파트의 가격은 우리와 같은 아파트의 금액이다. 언제든지 깨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많은 분들과 얘기를 하고 많은 통화를 해보지만은 이런 쪽에 어떤 아파트 거래되는 현상들도 대부분 처음 보시고 위분야 할인 얘기도 처 들어보시는 분들이 90%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뭐 이해는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이해가 안된다면 또 공부를 한번 해보셔야 될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그런데 실제 시장 경제 상황들은 마이너스 P가 아니라 플러스 P 2 3천을 주고 계속해서 구입을 한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구 240만 도시에 실제 뭐제 유튜브를 보는 분들은 그래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또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분들도 뭐 240만 중에 뭐 1만이나 될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만은 넘겠죠. 몇만 정도의 사람들이 아파트를 지금 계속해서 구입하고 판매하고 그리고 공급되는 아파트는 7만 가구 과연 그런 물량이 소화가 돼서 결국은 제대로 된 아파트 가격이 형성될지도 의문이지만은 현재 거래되는 아파트 가격은 유리거울 같은 아파트 가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물어보시고 실제 미분양 할인 판매의 금액이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고 관계자들과 많은 얘기를 해본 결과 제 생각을 이렇게 영상으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기회가 될지 위기가 될지는 몰라도 다시 10년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옛날 2007, 8년도에서 3만 가구에서 경제적인 체력은 많이 올라왔을지 모르고 고액의 연봉자가 많이 생겼을지는 몰라도 아파트 가격이 이 정도로 올라간 것은 사실 거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